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 혈액이 뭉쳐지면서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이 피떡이 만들어지고 이 혈전들이 이 혈관 벽에 자꾸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벽이 어떻게 될까요? 자꾸 좁아지겠죠 피를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요 혈관을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영 시원치 않은 거야 자동차가 20만 키로를 탄 티코야 티코 아시려나? 이렇게 시원찮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도 또 길도 울퉁불퉁하고 막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하면 어때요? 자동차가 금방 망가지겠죠? 피도 혈관도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. 더 세게 펌프질을 해서 피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고혈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뭉친 혈액들이 자꾸 좁아진 혈관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혈관을 꽉 막아버리게 되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. 그리고 당뇨라는 건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보통 30쪽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 세포 안에도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얘는요 당이 필요하거든요 당을 연료로 일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당이 쏙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인슐린입니다 세포의 길을 탁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. 그러면 인슐린이 안으로 쓱 문을 열어주면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. 근데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도 결국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기게 되는 병인데요. 이 기름이 세포를 동그랗게 기름막으로 싸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기름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될 당들이 못 들어가니까 피 속을 자꾸 떠돌아 다니게 돼요 그게 바로 혈당입니다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당들이 피 속을 떠돌아 다니게 되고 이런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걸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별거 아니구나 고지혈증은 그냥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구나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피가 뭉치는 거구나 이렇게 피가 뭉쳐 있다가 혈관을 막으면 고혈압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피 속을 막 떠돌아다니게 되면 나한테 큰 문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몸 안에 당이 너무 많아 이 얘네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많아 그래서 인슐린이 약간 맛이 갔다 얘네들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